90m 거리에서 리모컨을 작동시켜 볼게 전화! 네, 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모컨키는 차량에 설치가 돼 있는 안테나가 리모컨키가 가지고 있는 암호를 고주파에 실어 전송을 하면 수신하는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쉽게 문을 열고 닫히게 하고 내 차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수신이 되질 않고 리모컨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모컨키의 수신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또3 2만 투자하게 되면 수신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며칠 전 휴일에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이 세워둔 차를 찾지 못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의 리모컨을 터게 되고 해보라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영화처럼 실제로도 가능한지 호기심도 생기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차량용 리모컨이 사용하는 고주파는 사람의 신체와 잘 맞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리모컨을 턱에 대면 사람의 신체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수신 거리가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또 머리에 리모컨을 대고 입을 벌리고 작동을 시켰을 때도 수신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뇌 속의 물분자에 의해서 신호가 진동되고 그 진동이 신호를 증폭시키고 이때 입을 벌려주면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차를 이곳에 세워놓고 차에서 멀리 이동하면서 리모컨 키를 작동시키고 수신이 되지 않는. 까지 여기서부터는 수신이 되질 않네 여기가 차에서 90m 떨어진 곳인데 그럼 리모컨콘키를 머리에 대고 차가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작동을 시켜볼게 작동이 되네 재밌는 건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거리가 늘어나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민망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기나 어댑터를 보면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이게 바로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건데 페라이트 코어란 일종의 노이즈 필터로 전자장비의 노이즈가 대부분 고주파 신호이고 이런 신호들은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페라이트 코어인 거야. 자동차에도 많은 전자장비들이 있지. 오디오, 블랙박스 외장 내비게이션 등 이런 전자장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리모컨의 수신 전파를 방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전자장비들의 필터링 기능을 주게 되면 리모컨의 수신 기능도 회복이 되겠지. 이 페라이트 코어를 자동차 안 전자장비들의 케이블에 장착을 해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 우선 블랙박스의 전방쪽 배선에 장착을 해볼게. 케이블의 굵게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데 여기는 3.5mm 짜리가 맞는 것 같네. 다음은 후방 카메라가 있는 곳의 케이블에 장착을 해볼게. 그 외에 다른 배선에도 장착을 하고 아까 리모컨이 수신되지 않았던 90m 거리에서 리모컨을 작동시켜 볼게. 보는 것처럼 수신거리가 개선이 되었는지 리모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 작은 부품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턱이나 머리에 대지 않아도 찾기 힘든 내 차를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점차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세계 각국의 전장 부품용 페라이트 코어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페라이트 코어의 기능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적은 비용으로 리모콘 키의 수신거리를 늘려보는 것. 괜찮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땡 관련 다 속에서 동치 비어.